네 안녕하세요 골방이 여러분 허터 방이요 자 여러분은 제가 이번 컷 해치가 뭐냐면요 바로바로 바로 요즘 동해안에서 잡히는 삼치를 잡아가지고 먹어보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 동해안에서 삼치가 많이 잡힌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아주 맛있는 삼치를 잡아가지고 은혜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지금 바로 삼치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가요 레스 오 아차 여러분 오늘 컨텐츠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게 아주 유명한 낚시 프로 두 분이 같이 가요 이+ 이+ 이+ 이 개꿀 컨텐츠 자 여러분 오늘은 삼치 낚시를 하러 여기 지금 배를 타러 왔습니다 강릉 쪽으로 왔는데 오늘 삼치를 혼자 잡지 않고 제가 나 이쁘게 좀 하고 잠깐만 <웃음> 안 예뻐 자 그리고 오늘 원래 한탕강에서만볼수 있는데 어브님 <웃음> 아, 막 고생 참일니다자오늘 이렇게 셋이서 온게 아니고 또두 분이 더 계십니다 낚시 프로님들 두분 모셨는데 영광입니다 자 소개 간단하게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희는 코배아 프로 선수들이에요 코배아 프로 선수분들 오늘 삼치가. 많이 나오나요? 저는 미물 프로고요. 아, 저 오늘 바다 처음 왔습니다 아, 진짜요? 저희는 비싼데. <목소리> 어 도발 <목소리> 들어갔는데. 어, 아, 죄송합니다. <목소리> 보통 삼치 하면은 한몇 마리 정도 잡으시나요? 아, 많이 잡으면은 세 자리까지 나오죠. 어, 세 자리까지요? <목소리> 와, 지금 낚시를 한몇년 정도 하셨나요? 루어 낚시만 25년 정도. 25년이요? 자, 오늘 이제 프로인들이랑 같이 이거 바 한번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가고 있는데. 보트 삼치가 좀 나옵니까? 없어요. 자, 저 보트에서 지금 삼치 가 안 나온다고 하는데 자이삼치는루어 낚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갈치 낚시했었죠. 그것도 루어 낚시고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낚시를 하는 건데 오늘 프로분들이 있어 든든하고 그렇게 바다를 지금 쭉 정찰하고 을 있는데 왜 정찰을 하냐면요 여기 이제 갈매기들이 모이는 곳이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보일링이라고 하는데 자 이제 그곳에 물고기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지금 찾으러 가고 있습니다. 아 참고로 이 배는 만보코라고 하는데 선장님 어깨 앵무새 저번에 제가 해파리 잡았을 때 탔던 배거든요. 선장님 이 너무 좋으시고 뭐 조황도 좋고 그럼 많이 사용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웃음> 자 여러분 지금 계속 포인트 찾아가고 서 있는데 참치도 잡을 수 있다. 도가 접으면 오픈이 다시 찢는다 자 그럼 이제 도착했는데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치낚시 같은 경우에는 캐스팅하면서 주변을 많이 확인해야 되고요 주변 어떤 걸그러니까 뒤에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아. 그리고? 캐스팅할 때 자기가 캐스팅한다고 캐스팅이라 외치는 게 네. 되게 중요해요 먹이고기들이 바닥 쪽에 있으니까 바닥 가라앉히고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삼치는 되게 동체시력이 빨라가지고 네. 이걸 엄청 빨리 가아야 된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얼마나 빨리 감아야 되나요? 네. 내실 수 있는 최고 속도 <웃음> 이게 도대체 물까 <볼까> 하는 거아 <웃음> 진짜요? 네. 그러면 저는 옆에서 하는 거 봐도 될까요? 예 알겠습니다 옆에서 공부 좀 하겠습니다 공부 좀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 설명하다가. <웃음> <웃음> 그럼 원래 프로도 실수합니다. 다. <웃음> 실수하시고. 근데 말씀을 진짜 잘하신 같아요 낚시티비 같은데 많이 나오셨죠? 네, 낚시티비 하고 있습니다. 아, 오오. 진짜요? 하고 계세요? 아 되게 쑥스러워 네, 네. 하시면서 얘기하시는. <웃음> 잡은 거 같은데? 잡으셨어요? 어, 잡았다. 잡으셨어요? 잡았다. 이야! 와, 삼체 같은데? 와! <웃음> <웃음> <웃음> 역시, 프로님. 어 벌써 잡으셨어요. 와. 오늘 바다 처음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어요? 오, 대박이다. 망치다! 네. <웃음> 어, 진짜 바다 처음이세요? 예. 네. 와, 역시, 그래도 어, 프로는 어. 진짜 다릅니다. 아까 저희랑 똑같다 했잖아요. 낚시 오늘 안 하셨는데. 이가 아, 대박이다. 저랑 아, 이를 보시면요. 절대 물리면 안 된다 그러고서 얘는 망치로 쳐서 기절을 먼저 시킨다고 해요. 진짜 처음이세요. 한 10년 전에 엉동낚시 갔다가 빡한만 치고요. <웃음> 근데 진짜 바로 건드셨다. 예, 아이고, 숙소로서 숨어있네. 어, 얘는 피를 바로 빼야지 센터가 아? 그 유지돼요. 아 넣어놓고 여기서 피를 이제 빼는구나 아, 근데 만복호선장님 딸내미는 어디? 지금부터 돌고 앉아있어요 지금. 아 여기 딸다미 <웃음> <웃음> 선장님 딸내미거든요 항상 데리고 다니는데 너무 귀여워요 아, 만산아 선톱팡님한테 있 아, 오우 아, 어, 미안해 미안해 선장님만 좋아합니다 난난나 한번 하고 난난난난나라어군에 <웃음> 네. 자체는 삼치가 지금 사이즈가 좀 커요 <웃음> 아 지금 다들 하고 계시는데 어, 어부님이 제일 열심히 하고 계세요 제일 뭔가 효율이 없어 보긴 하는데 <웃음> 어부님 혹시 이번에 실패하시면 저한번 던져봐야 될까요? 아 좋습니다 제가 바로 한번 던져볼게요 네 캐스팅 <웃음> 어때요? 어우 멋있어요 <웃음> 너무 영혼 없는 <없는가요>? 가 <웃음> 캐스팅 어이구 저 <어이구. 웃음> 따라해야 돼요 어, 똑같아 똑같아 베스팅할 때 소리가 다르던데 나도 아, 저런 소리 내고싶어한번 해봐요 한번 해봐요 캐스테 <웃음> <웃음> 아 소리 안 나네 고아저 네, 때문에, 잘... 잘... 아, 때문에 아니죠? 네. <웃음> 감사합니다 그러네 저희가 또얇구나 끝에 가아 뭐야 이제 아셔가지마 <웃음> 어, 프로 됐어 프로 좀 괜찮아 보이지 않아요? 네. 네. 잠깐 쉴게요 <웃음> 오또 잡으셨다 또 <웃음> 어 만색이 만세기 아니야? 만색이네 이가 센가요 네, 이가 입니다어나 아, 만색이 처음봐요 이야, 만색입니다 만색이 진짜 특이하다 미친다놈이가 머리 붙어있네 그 예쁘다 여기 여기 히트 뭐야뭐야? 히트요? 아 역시 프로님 오뭐 옵니다 지금 야, 어 만세기다 만세기 음, <웃음> 만세하라고 아, 이거 넣어야겠다 뭐 뭐를 뭐, 만세하라고 만세 <웃음> 진짜 발팔하네 보통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은 만세기를 보면 은 좋아하시나요? 아니요 아 <웃음> 약간 잡어 느낌인가요? 네 예. 일본에서는 먹기도 하는데 그다지 맛이 없더라고 아 맛이 없어요? 색깔이 진짜 예쁘죠? 네 지금 피색깔 번복되 있는데 네. 예쁘죠? 피색깔이요 <웃음> <웃음> 여러분 지금 만세기 이렇게 잡히고 있는데 아까도 고등어 한 마리 걸으셨다가 아까 중간에 빠졌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많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넣시야겠다 가시면... <웃음> 혼자 무슨 말 하시나 했어요 이거 어차이 그럼 여기 메타끝도 나오나요? 흔 치는 않아요 그런 대삼치들은 어, 홀링파이트오 뭐예요? 왔어요? 어. 와뭐 말하나 제가 왔어요 오 어, 뭘까 뭘까 힘이 없는 걸로 가서는 고등어나 오 고등어 같다 아 만세기다 어, 얘 예쁘다 지금 만세기가 아, 되게 많은 거 같아요 던지시면 잡으실 거예요 아 그냥 던지면 잡혀요 지금? 네아또안 예. 던질 수 없는데 오 어, 뭐야 뭐요? 야 나이스 만세기예요? 와 지금 만세기가 엄청 많구나 음. 우와 뭐야 또 왔어요? 이야 선 뭔가요? 만색이요. 만색이에요 이야 만색이 진짜 많나 보다 지금 와 만색이 드세요 맛있어요? 네 맛있대요 엄청 맛있대요 맛이 없다고 해서 빠져 많이... <웃음> 제가 만색하면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얘 약간 주둥이네 좀 연어같이 생겼거든요 위에 갈기가 조금 멋있는 것 같아요 네 냄새 나요 버려주세요 어우 여러분 지금 잡았거든요 걸려 있는데 어 빠졌나? 아 빠졌다 아. 어, 아니 아니야 진짜 잡아줬어요 카메라 키다 빠졌네 와 비가 많이 오네 비가 조금 많이 오는데 조금 비 피했다가 비가 많이 와서 비를 피하는 동안 150m 정도권으로 이제 간다고 해요. 거기서는 가끔 참치도 나오나 갑니다. 덕 뿌릴 수도 있다. 개승이에요? 물었어요. 아, 물었어요? 네. 아, 아, 만세기. 만세기. <웃음> 자, 그럼 또 여기 사장이 또 오셨답니다. 아, 아, 어. 아, 어. 또 만세기, 또 만세기. 어우 내짓한 어, 어, 어. 걸려, 인마 자, 또 왔습니다. 큰가요? 아, 뭐, 또 만세기일 <웃음> 것 같습니다, 뭔가. 만세기네. 어, 큰데요? 어, 뭐야? 두마리 네, 아니에요? 우와 와 아, 뭐야 뭐야 두 마리였는데 어, 한 마리 갔어 와 대박 역시 네. 두 마리를 잡아 잡았... 어. <웃음> 어 어떻게 이러지 어브리미트 어때요 그냥 무겁기만 해요 어 뭐야 삼치 아니야 어 만세기 눈을 찔린 거예요 아니야 옆에는 문것 같고 어. 아 눈을 찔렀다 어 역시 역시 <웃음> 어 삼치 같은데요 프로윈터 지금 히트하셨는데 아안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어 뭐예요 바람 먹이기 위 다랏네. 어? 다랑어예요? 가다랑어다 오 뭐야 아. 이야 다랑어예요? 가다랑어는 네, 네. 아, 참치통기 예. 우리가 먹는 참치통조리 얘가 얘로 만들어요 이거랑 가쓰오부시 만드는 아 가쓰오부시? 아, 아, 얘는 아, 보통 뭐로 먹어요? 아가미가빠졌질 어어 벌써 손질 심심쌈요? 어민물의 왕님께서 또 <웃음> 야, 큰거 같은데? 지금 크다고 하시거든요. 힘이 전혀 달라요. 가다랑어는 완전 오, 힘이 오, 달라요. 오 뭐지? 오, 오 아, 가다랑어다, 가다랑어. 와, 오, 와, 오왜 오, 이렇게 커? 이야, <웃음> <웃음> 와, 힘 진짜 세다. 바다 처음이라고 하셨는데 청소분들 역시 네, 달라. 달라요. 던지면 <웃음> 나오는데요? 와, <웃음> <웃음> 던지면 <웃음> 나오는데. 지금 어창 넣어도 될것 같은데? 지금 벌써 거의 열대 말이 돼요. 와, 가랑어 저거 진짜 맛있겠는데? 바 삼치 말고 저거 해야 되나? <웃음> 잡아야겠다. 제가 잡을게요. 캐스. 어 진짜! 자저 민물의 형님께서 또 걸으셨거든요. 아만세기네 만세기, 만세기. 어, 이제 만색기안 찍을라 그랬다. 그래, 가지도 않아 기회주의자 사람들. <웃음> 오 크다 크다 크다. 아닌가? 안 큰가? 너왜 이렇게 커 보이지 이거? 오 큰데요. 형 잡았어요. 형 잡았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뭔지 오. 어 다랑어 같아. 큰데. 근데... 어 다랑어다 다랑어. 자, 가랑 아, 어우 아, 진짜 힘 좋다 거의 다 와서 물었어요 저도 싱싱할 때 어차에 넣어줄게요 아 역시 이런 느낌이었구나 아까 어부 잡았을 때 그렇죠. 아, 쳐요 아 역시 아. 자, 여러분 제가 가당어를 잡았는데 어 진짜 손맛이 너무 세더라고요 저는 사실 뭐 잡아봤자 뻑지 이런 거잡아봤거든요 멋있다 잡아줘? 어, 어, 어 잡아줘 아 냄새 <웃음> 개난다안잡아자그 과장님 프라임스트 역시 옆에서 바로 만세기 하나 뽑으셨습니다 색깔이 얘는 되게 형광이다 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또 왔어! 자 만세기 왔습니다 만세기 아이 아, 빼기도 싫다 자뒤 프로인도 바로 오셨습니다 오 힘이 만세기예요 <웃음> 자 지금 삼치 빼고 가다랑거 만세기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일단 삼치 아니면은 가다랑어도 집에 가서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잡았어 잡았다 잡았다 오가다랑워야 나이스 야, <웃음> 내려놔요 내려놔 브레이더 한번했습니다와 아, 멋있는데 거의 근데 마스크에 피 튀어 있어 <웃음> 자연한 사람 은혜씨 이거 형님이라 드세요 브레이더 근데 얼굴에 피 계속 튀는데 안경 아. <웃음> 어머니 만색이에요 아이제 아야. <웃음> 계속 나온다 만색 계속 나와 자 그럼 지금 곱게 저기 날라고있는거 보이시죠 제일 맛있겠다 저기 달아오잡으셨어요니 민물프로님인데 바다 진짜 잘하신다 와 달아오자 나왔다 바다 이제 앞으로 나오실 것 같은데요 아 진짜 저는 아 민물이 더 재밌으세요? 민물프로예요 <웃음> 오 오, 잡으셨다. 오, 큰데? 오, 오, 오, 오, 짜 큰데? 오 되게 힘들어 하세요 기대된다 아 이거 등깨기 된거아니고아 등깨기 등을 걸어버리면 이제 좀 무겁게 더 느껴지는 거죠 등깨기 만세길 수도 있는 거죠? 뿌리 걸린 거 같아요 어, 저기 다다 아, 만세기. 어, 만세기. 아, 만세기 등깨기 됐네 진짜 다긴장했는데참다랑어 아, 같은 만세기 제가 잡은 것처럼 좀 해주세요 아 알겠습니다 성훈아 요 편집해 삼치도 좀더 나오면 삼치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세기는 그만 자 지금 프로님뭐또 잡으셨는데 프 프로, 만세 저 낚싯대가 기분 좋으라고 많이 휘는 거죠? 네 <웃음> 왔어요이저 휘는 거 보니까 만세기네. 나거 아닌가? 진짜 가다라 뭐예요? 오, 오! 오! 만세계야 야 이럴게요 완세기 완성이... 아이고 아이고 떨거. 안 잡네. 대단 아니야? 안 잡아요. 여러분 <웃음> 이제 장소를 옮긴다고 하거든요. 삼치랑 고등어를 잡아본다고 합니다. 여기는 삼0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근데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해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역시 프로님들은 뛰어 갖고 여기 럽블를개꿀빨고 있어 요 안에서. 오안 <웃음> 되겠어. 오 이거 안 되겠는데. 와다 잡고 있어, 다 잡고 있어. 비가 지금 너무 많이 와가지고 선실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역시 프로님들은 여기 우비 입고 바로 하고 계세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대단하세요. <웃음> 낚시에 미친 사람들. <웃음> <웃음> 와 이렇게 비 많이 오는데. 프로님들 어, 대단하시다 와 진짜 멋있다 어, 어 잡으셨다 잡았어요 삼치 어, 아, 나가 나가 나가 나 찍어야 내거 지금 터졌어 아 터졌어요? 오 고등어 고등어 어. 안막이라고요? 네어 방금까지 떨었는데 안 떠네 이제 다시 한번 떨게 해주세요 오. 오. <웃음> 시원해요 라이 예? 네? 는 아, 아니요 어, 삼치다 어디 잡아 올게 라이 화이팅 아 어차피 젖어가지고 어, 아, 멋있다 영혼 없어 아야, 어 멋있다 됐어요? 가져온다니까 한 거잖아 빨리 나가래 아, 와, 우와 이가 여러분 오 만시창이 됐다 와, 근데 대삼치는 얼마나 크고 힘이 셀지 이거는 지금 보면은 한 4자 되는데 메타컵 아. 넘어가는 거는 힘이 엄청나서 망치로 머리를 때려가지고 기절을 시킨 다음에 피를 뺀다고 해요 어붕 어불... <웃음> 와 <웃음> 이상해서 지금 낚시를 하고 있는 게 들어갔다 오 이제 고등어 같은데 아삼치. 아삼치 저랑 바람이 너무 세서 이제 낚시 끝나고 이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분 고생하셨습니다. 원래 이런 아... 날씨에 낚시 안 하죠? 안 하죠. <웃음> <웃음> 자 여러분께서 잡아온 만새기랑 삼치 해가지고 가져가서 바로 은혜랑 추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께서 삼치와 만새기를 잡아보았습니다. <웃음> <웃음> 짜증나 우리. <웃음> 자 여러분 이렇서 삼치와 만세기를 잡아는데자 여러분 요게 삼치입니다 삼치 근데 요 삼치가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먹는 생선이잖아요 너도 삼치 좋아하지 응. 은혜가 생선을 많이 안 좋아하는데도 잘 먹는 생선입니다 근데 요 삼치가 지금 대충 한 50cm 정도 되는 삼치거든요 왜 저래 거기서 손질을 해주셨어 자 그리고 요 놈이 바로 만세기입니다 자 여러분 보통 만세기를 네이버 같은데 쳐보시면요 막 이만한 거를 들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진짜 엄청나게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원래는 동해안에서 만세기가 안 잡혔다가 최근 들어 조금 잡힌다고 해요 그리고 원래 제가 이제 참치를 가져오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진짜 참다란 거, 진짜 추하더라고요 그래서 추하면은 그게 6개월 정도밖에 안자란거래요자 그래서 마지막에 정리를 할때 어차에서 확인을 하고 바로 풀어줬습니다 왜냐면 그 참치 1 5 0이 된거 그거 처음 먹으면요 야만인 자 그래서 자 요거랑 자요 녀석을 먹어보도록 할건데 뭘로 먹을까? 생각도 안 했어? 아너왜 이렇게 힘이 없어? 어너 힘이 없어 아너 요새 촬영할 때 개빠져가지고 힘도 하나도 없고 곰팡이 분들한테 뭐나 뭘... 오늘 촬영하는지 몰랐어 항상 스탠바이 해둬야지 놀러가고 싶다아이 새끼 리얼도안 나오네 진짜 하맛이지 아, 어. 어, 찌겠다, 찌겠어. 땜부시땜부시 <웃음> 미안미안 요새 내가 갈병이 도져가지고 계속 밖에 나다니고 싶어요 컨텐츠를 제발 좀 같이 찍자 해도 진짜 찍으러가지 않아가지고 요새 여러분 그 댓글로 욕좀 써주세요 얘욕좀 예, 지금 먹어야 정신 따차리그 타이밍이거든요 운동이들 떠나봐야 알겠지 땅을 치고 후회하겠지 갑자기 왜 나한테 혼나야 돼 아주 <웃음> 너는. 그럼 내가 뭐랄지 정할게요 자요 자, 삼치는 이미 손질이 됐으니까요 살 많은 부위만 딱 써가지고 보통 삼치를 구이나 조림으로 많이 먹잖아요 자 근데 저는 한번 얘를 오븐에 넣어서 한번 요리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오븐으로 한번 해먹고 단 구이... 먹고 싶다. 너 구이? 그럼 너 남은 그 짬처리 하는 걸 네가 구이를 해서 혼자 카메라 켜지 말고 yeah, 알아서 찢어지실래요? Yeah, yeah. <웃음> 자 여러분 그리고 요만세기로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해가지고 얘는 자 요런 식으로 토막을 딱 내가지고 에어프라이에 한번 넣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맛이 없고 비린 거는 싹다에어프라이에 넣어서 먹어야 되는데 그럼 거의 성공을 하는데 저번에 강준치에서 먹었을 때에어프라이에 돌렸는데 개잡내 개쩔개나더라고요 너 먹어봤나 그때? 아너 그때 내가 라가리 못 열게 하던 시절이었구나 그때가 참 좋았는데 은둥이들 한 명도 없고 그럼 말안 할게 오케이 나는 땡큐지 오케이 내 거지 말하지마! 너 지금 말하려 하지? 말하지마 아니 맨날 근데 어? 말하지마! 말하지마! 그래 막 그럼 이제 다떠나가 뭐가? 곰팡이나 은둥이들 하참 은둥이분들이 곰팡이로 넘어오지 어떻게 떠나가냐? 다 떠나가 왜냐면 내가 채널 팔 거거든. 이이이이 이, 이. 말해 그냥 자 <웃음> 그럼 그래서 상신는 이미 손질이 돼있어서 개꿀싸꿀 리발꼴이고 재밌지? 뭐. 아니 <웃음> 이거 싫어? 어. 너한번 해봐 재밌을 것 같아 하나 둘셋개코싸꿀 리발 <웃음> 자 그럼 만세계를 지금 바로 손질해볼게요 그러려면 바로 날아가라 아 목욕 가러 가자지뭐 날아가라야 날아가라 아니거든? 플라이어 가래 <웃음> 하나 둘셋 워터야 조조조조조 근데 보면은 얘 미끼가.. 아 미끼래 미끼 미끼 하하 미리 찌르기 비늘이 없는 거 같아 아 있는데 진짜 얇다 오잘벗겨줘안해오개 재밌어 안해안해헐 어떻게 이렇게 재밌지? 기분이 너무 좋다 나 이제 다 놨잖아 우와 아니 어떻게 이렇게 그만해 어. <웃음> 이거 봐봐 색깔 완전히 다 바래졌지 그럼 너 좀만 해볼래? 아니 리발 자그러 이렇게 다비네 베낀거든 플라이어 그래 이 얼굴이 귀엽다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이렇게 하면 아 음, 무서워 뭐야 귀엽다며 노랑닮았도 <웃음> 이거 머리가 토마토 는거 같아 어? 어 눈이 비슷해 썩은... <웃음> 얘네는 뭐 포를 떠주는 게 아니라서 손질 관전합니다 여기 겨드랑이 사이로 그냥 해서 대가리 라사 삑 사무라이 안에 있는 내장 한번 더. 워터 야다 빼버려 다 빼서 조져 다빼 오우야 쉐더꽃와 냄새 개나 우와, 씨. 우리 집 뭔가 수산물 시장 같아. 수산물 시장 같아서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거고 다고런 거를 너는 아뭘 아예... 맨날 가스라 이렇게 억지네 자 여러분 그리고 여 갈기도 라사오홀 핑킹 가위 하는 거같아홀 조금 남았는데 너 한번 해볼래? <웃음> 은혜야 거의 다 1cm 넘었어 너 이거라도 한번 좀 잘라볼래? 어때 한번 잘라보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웃음> 왜 이렇게 좋아해? 너 계속 고민해서 좋아하는 거지? 어. <웃음> 은혜야 0.5 남았거든 0.5 너 어떻게 한번 <웃음> 한번, 해보,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데아 무서워. 라사. 우와 이거 봐. 내가 이때까지 지느러미 자른 것 중에 가장 기분 좋은 거. <웃음> 밑에 또 있다. 밑에 또 있다. 은혜. 이스테스테. 맞습다 이스테스테. 가다 먹이다. 이스테스한번 해볼래? 한번 해볼래? 무 라사. 너무래할 뭐 거야. 사무라이. 자 <웃음> 그러면은 여기까지 갈비대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번 먹어볼게요. 이 위에는. 안돼 뭐를 우리 엄마한테 짬 차릴 거야 장모님 말고 야사 그리고 여기 꼬리 딱자 이거 먹을 거야 맛있겠지 요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안에 이렇게 넣는 거거든 김밥처럼 먹어 이렇게 잡아서 먹어 뜯어 뜯어 이렇게 해가지고 어. 알았어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지 진짜 먹어야지 방송이 장난이야? 유튜브 씹지? <웃음> 아 이런 거 하려고 너도 하고 싶어서 근데 너 진짜 못한다 위협적이지가 않아 되게 무서웠는데? <웃음> 너가? <웃음> 씨. 이거 어떻게 할 건데 근데 음. 아직 안 끝났어? 어. 빨리 끝내 너무 3절 4절 하면 사람들 싫어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음. <웃음> 원래 여러분 이게 5절부터 다시 재밌어지거든 아, 알지 계속하면 또 재밌어지는 거 과연 이번에는 어떻게 반응할을지 은혜야 이건 어떻게 해? 아직 너? 3절이었어. 아, 뒤에 꼽아줘 재미없다. 아. 3절들이 뭐야. 아, 오. 아알아알아 자, 요거는 여러분 일단 올려둘게요 나중에 어디 뭐 통발에 넣거나 쓸수 있으니까. 자, 그럼 그리고 요 삼치, 요 삼치도. 어, 무섭다, 이이가. 삼치 이 한번 먹어. 아뭐 내가 알려주니까 보내줘. <웃음> 우와. 이 삼치가 낚시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냄새나. 무슨 냄새나? 입냄새. 삼치 입냄새지? 어. 얘네 낚시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 얘네 낚시할 때 던지잖아? 있는 힘껏 감아야 돼. 얘네가 시속이 엄청나기 때문에 어. 그렇게 빠르지 않으면은. 어. 아, 막 빨리 도망가는구나. 그래가지고 낚싯대가 풀리는구나. 바늘털이 범이구나. 또 일로 와봐, 이개렛기 <웃음> <웃음> 자, 그래가지고 삼치를. 자, 여기 놔서. 오, 왜 이렇게 잘 잘려? 오, 기분 좋아. 홀홀 은야 은야 반반 남았어 너 한번 잘라볼래? 이렇게 해려 어떻게 어떻게 커팅식 하자 하나 쓱싹쓱 쓱싹쓱 잘라서 제일 맛있는 요 부위 그래서 자요두 부위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거는 저녁 식사 아 우리 어. 아니면 어머니 배은망덕한 새 어머니 짬철이 아니에요 자라 그러면은 나나어너 지금 방금 입 벅은 거린 거너 돼지라서 그래라고 말하려고 했지 어 테이 어 정말 왠지 침묻었어 으으씨 아아아아아 자 그럼 일단 5분 구이 먼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치가 되어있는데 아 이거 그.. 아이구야감살장아가 보이네 자 얘네도 위에를 우와 은혜야 은혜야 은혜야 알겠어 남았어 사이사이치 남살어사이사이 해볼래? 어 사이사이치 사이자 그리고 이렇게 칼집이 나있는데 요정도 칼집으로 부족합니다 여기서 한번더 요렇게 X자를 그려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디지털 아 내가 하려아 아, 아, 아. 디지털엑스. 이렇게 하고 오든너 저렇게 신나게 하면 안 돼. 약간 신나고 안 신나는 그 중간에. 디지털엑스. 사라지. 장난다. <웃음> 자, 그러면 그러면 이쪽에 한번더 이렇게 X자 내주고. 바로 디지털엑스. <웃음> <웃음> 자, 그리고 여기 사이를 열어버려. 로금로금로금 하겠지. 루트, 루츠, 루트 하고. 또 그런 거안 해. 31살이라서 내년에 32살이니. 하는데 또 이제 눈 뒤집어서 루트, 루츠, 루트 하겠지. 아니, 근데 나 저기다 캡사이신 부위거없 <웃음> 자 그럼 거기다가 다시다른 카레가루를 뿌려보도록 하겠습오 카레가루 맛있겠지? 카레를 소금 넣듯이 조금만 뿌려 꼬집으로 해야지 꼬집 이거 해봐 라레 라레 라레, 라레. 야 잠시만 라레 라레 라레 라레 라레. 난너 해먹고 싶어 하지마 여기다가 소금 조금 넣어야겠지? 아니 루트루트? 아안와안해안와뭘 <웃음> <웃음> 넣어야 돼아 그냥 이거 넣어 그래 너가 이렇게 해줘야 내가 이거를 살릴 수 있다고 루트루트 할 거잖아 안 한다고 그런 거 <웃음> 어떻게 할 것인가. 나 한번 찍 겸세요. 내가 탈라된 거죠, 온전히. 어. 알지, 근데 나 개그맨 준비했던 거. 난 어. 멍석 깔아주면 다 하게 돼 있어. <웃음> 꼭표정이 이렇게. 아 해야지, 표정으로라도 살려줘. <웃음> 자 여러분 이게 후추 뿌려주고, 자 여러분 이런 그릇에다가 롤리 로리너 <웃음> 틀렸어. 롱리 <롱니> 로리자요 <웃음> 롱리 로리를 찢어버려 여기다 이렇게 쫙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좀 올리브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니야? 오. 어. 어. <웃음> 자와 잔잔이야? 아. 자 여기다가 올리브유를 살짝 이렇게 깔아줄 거예요. 그리고 자요 X자 있죠? 자 여기다가 자이 마진단을 이렇게 너무 많이 넣지 마. 아, 아 많이 뭐, 안 마... 마... 넣어. 여기도 다 이렇게 넣어 이걸 어어 어, 어, 어, 어 그럴라고 <웃음> <웃음> 아이씨 자 여러분 넣고 자 이걸로 여기 넣어 <웃음> 아 저는 걸로 뭐라 하지 마 말이 많으니까 당연히 절 수밖에 어쩌, 어떻게 안적고 계속 얘기해 나한테 자꾸 뭘까? 뭘까? 나는 요만큼 말하면 이만큼 져는 거고 너는 요만큼 말하면 요만큼 져는 거잖아 꽃쩌라고 방금 도 저랬지? 어쩌라고 근데 니꽃자라고 라고 했지? 그거 내 유행어인데? <웃음> 꽃자라고꽃이니까 약간 난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 맞아? 로투 <웃음> 자 여기서 호일을 이렇게 싸줘야 돼요 자얘 바로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열어버섯 들어가라 닫아버섯 200도씨에서 자 10분 정도 바로 할게요 f i r 자 바로 만세계리끼 가자 아 여러분 그리고 저번에 식마니 삼삼 식마니 식삼삼 직만이 상만사상충 상만이 심장사상충 이거 보시고 상만이한테 무슨 일이 있나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10월 1일에 심만 심... <웃음> 징만이가 심장사상충 약을 먹은 <웃음> 날이에요 상만이 <웃음> 어딨어? 건강하다는 거 보여주죠 보이시죠 여러분? 건강히 자고 있습니다 건강해요 자그러분 다음은 만색입니다 제가 만색이도 똑같이 흠을 내줘야 돼요 충! 비지털 엑스 재미없네 근데 문제가 뭔줄 알아? 뭔데? 다음은 네 차례란 걸자 간다 충! 디지털 엑스 간다 <웃음> 와? 똑같은 사람이 되고요 <웃음> <웃음> 댓글 못 봤어? 역시 끼리끼리 결혼하는구나. 명신 둘이 봤어. 나왔구나. 그런 악플이 있었단 말이지? 악플 아, 아니고 좋아했는데. <웃음> <아니요>.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X자 쳐놨으면요. 얘들어버리고얘저 멀리 꺼지고 <웃음> 판매기 일로 와요. 아 여기 물 같은 거 있는데. 괜찮네 괜츠네 괜추, 가 딱. 아. 아 뭔가 되게 거칠다. 내 거친 생각과 그냥 노래 방송해 그럼. 어쩌라고 우리 이혼하자고. <웃음> 자 이게 오이를 <오일을> 쫙 이렇게 <웃음> 깔아주고 얘를 살짝 이렇게 버무려줍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으면 여기다가 루글루글루치루 어쩌라고 할 거야 그냥. <웃음> 뭐야? 그거를 아직 기억해 주시는 분이 있었어. 도저도저 내거 없다고 그래가지고 응. 내가 쿠렉쿠렉 이렇게 했다. 아 잠깐 지나간 유행어라고. 그럼 <웃음> 너 이거 쿠렉쿠렉 한번 해. 이거 다짐 마늘을 또 여기 X 사이에 넣어야 돼요. 쿠쿠쿠렉쿠렉 <웃음> 자 이렇게 했으면 지금 바로 따라 따라다다 빨리 빨리 만세기로 머리 쳐버리기 전에 <끝> 네. 네. 네. 왜 내가 이 소리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들어가라 구라에요 들어가라 싱싱싱싱싱싱싱싱짜달아버려봐빠야 <웃음> 근데 이거 다된것 같은데 근데 좀탄내나 열어봐서 어 아직 안되어 한번 확인해보자. 야, 야 조심해. 야, 그렇게 하지 마. 야야야야. 야, 야, 야. 야, 비켜. 아, 야, 야, 야. 어, 아우, 아, 사람 된다, 이렇게. 자, 열어보도록 할게요. 야, 아직 한참 남은 것 같은데. 야, 이 뭐야. 살짝 열어두고 할까? 그래, 내가 안 된다고 했지, 그거. 불아치고 <웃음> 있네. 멀티가 안 된다고 했어. 열어봐서 이거 보세요. 은혜 개 빠졌죠? 열어봐서도안 하고. 누른다? 어, 소리닫아봐서 은혜 개 빠졌죠? 닫아봐서도안 하고. 10분 더? 응. 눌러봐서 야야야야야야. <웃음> 야, 야, 야. 야, 나와. 10만 상장충 맞을래? 자, 여러분, 지금 에어프라이기 다된것 같거든요. 바로 열어볼게요. 열어봐서섯 와우 자, 여러분, 오븐도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 보니까 지금 다된것 같습니다. 바로 취소 때리고 열어버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만색의 에프라이구이와 삼치 오븐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 아 자, 여러분, 이게 만색이고, 요게 삼치입니다. 인트로 하나 따오세요. 비틀 비틀 제껴버리는 사보리션 아니 불금 넣어야지 알았어요 그러면 뭘로 해줘? 발레드 같은 거? 내가 주꾸박스야 별명이 팡크박스 펑크 팡크박스 펑크 원하시는 음악의 버튼을 골라주세요 없습니다 있습니다 1번부터 50번까지 있습니다 아무 번호나 대주세요 3번 3번 입력됐습니다 인트로 따주세요 카메라 내리세요 어쩌라고 비라저또 받아주길 아원 원하... 여러분 지금 바로 먹어볼 건데 삼치 먼저 먹어보자 우와 이거 먹어보자 자 이거 삼치 바로 먹어 여러분 솔직히 삼치 먹는 거는 뭐 여러분들도 다 맛을 아는 거니까요 냄새 일단 리즈입니다 초베르 와우 제맛있어 역시 삼지는 삼지야 음. 자 카레 쪽 이거 먹어보자 저런 카레가루 바라먹어요 초베르 카레랑 생선이랑 너무 잘 맞아 너 먹어봤어? 아니 왜 이렇게 가까이서 찍는거야 뒤질라고와너 먹어볼래? 아. 어. 너무 잘 어울린다 이거 카레랑 생선이랑 나는 이렇게 잘 어울리는지 몰랐거든요 먹고 맛 평가 해줘 빠르게 해줘 뜨거워 내가 불어줄게 아 싫어 싫어 싫어 싫어 안 먹어 알았어 알았어 씻어줘 야 너무한 거 아냐? 주릅주릅 왜 음. 맛있지? 요리 같아 그럼 요리를 한 거지 우리가 뭐한 거야 리발레트야 아니 생선을 이렇게 딱 이렇게 몰로. 모르겠습니다 <웃음> 뭐야 갑자기 어떤 맛인지 설명해 줘 그냥 이렇게 나더 어려운 거 하고 아 뭐가 <웃음> 어려워 이게 아니 어떤지 말하라니까 빨리 유해주고 싶으세요? 빨리 어떤지 말하세요 음, 오어 맛! <웃음> 와 근데 밥이랑 먹으면 여러분 이거 거품 뭡니다 진짜 초배 밥 있어? 없어 없어 뭐야? 내일 리 와봐 아니, 아, 한 아니 이거 진짜 아니, 한 아니, 한... 아니 아니 이런 거 하지 아니 아 이런거 하지마 아니 아니 왜 아니 살림을 너가 하려고 하면 그게 없잖아 이건 너 탓이 아니고 내 탓도 있는 거야 왜 우리는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고 같이 컨텐츠를 찍고 있는 입장에서 이거는 욕먹는 거야 아니야 욕을 왜 먹어 이런 부부가 많은데 열어봐서 아욕 개쳐먹겠다 받을게요 야너왜 요리 안 해? 약밥인데 이거 약밥 <웃음> <야>, 뭐 같은 <웃음> 소리 하고 있네 다시 볼까 약밥인지? <웃음> 괜찮습니다 밥은 뭐로뚜기 같은 것도 있으니까요 여러분 뭐 그런 거 먹으면서 지내도 되고 아니면 밖에 사 먹어도 되고 쌀이 어... 없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요리를 하는데 밥이 없다 그래서 요리만 처먹어요 뭔지 아시겠죠? 된장찌개 나오잖아요 된장찌개랑 아니... 김치만 먹어요 쌀을 집에... 안 먹어요 아메리카스타일 <웃음> <웃음> 짜증나게 하네 아니 차에 쌀을 지금 한달 내내 싣고 다니잖아 그걸 니가 안 들고 오잖아 잠깐! 왜 쌀을 내가 꼭 들고 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 나는 무거워서 못 들어 네 지금 53cm 어깨를 가진 여자가 할 말은 아니잖아 너일로와 봐. 러너 <웃음> 햇반 졸라 쳐먹잖아 <웃음> 롤라라고 해 <나> 진짜 짜증나거든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그러면 은혜 기분도 풀어줄게요 안 먹어 나 먹을게요 호루초루 삼찌 맛인데 정확하게 포아 하자면 삼치오븐 구이 삼치 구이랑은 좀 다른 맛인데 훨씬 더 습기가 있고 뭔가 축축하고 맛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카레 향이 살짝 들어오고 다진 마늘 향까지 들어오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만세기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근데 겉으로 봤을 때 너무 맛있어 보이잖아 맛이 없어 보여 아 맛있을 것 같은데? 자, 하러 먹어요 초우배르 맛있는데? 괜찮아요 여러분 맛이 비리거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요 만세기는 피를 안 뺐었거든요 그냥 한 거였는데 진짜 괜찮은데? 초우배르 삼치랑 똑같은데? 너 먹어봐 그러죠? 아니 <웃음> 어떠세요? 괜찮지? 응 생선 맛인데? 그냥 생선 맛이지 비린내 하나도 안 나지 보통 응. 요 맛의 길이 잡고 나서 나시꾼들이 좀 꺼려하는 게 뭐냐면은 약간 비린내가 나고 그래서 거의 다 그냥 방생을 하신다고 해요 잘 요리를 안 먹는다고 하는데 뭐에어프라이어 있으신 분들은 요새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드셔도 진짜 괜찮으세요 에어프라이어 없는 사람 어떡하라고 사줄 거야? 사줄 거냐고 저희 애순이 드리겠습니다 애순이 저거 거의 <웃음> 1980년대생이거든요 애순이 드릴게요 이거 진짜 거부감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많이 찍어서 먹을 수도 있어요 베배 야 은혜야 너 크게 먹어봐. 삼 집어 나갔다. 아, 싫어, 싫어. 아니 너 뭐야? 별로 였어 거짓말 한거 있어? 거짓말한 거지, 방금? 아니 나 원래 생선을 잘안 먹어. 우리 어제 생선구이집 가서 생선 먹었잖아. 도용이. <웃음> 도용이야. 미적하는 거 봐. 도용이. <웃음> 이것도 타임라인 걸고 은혜님 너무 귀여워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버릇 나빠져 진짜로. 그런 타임라인스 누르고 자기가 진짜 귀여운 줄 알고 좋아가지고 음나 귀엽대 하면서 자기 전에도 음나 귀엽대 이러고 버스하고 하다 할아버지한테 자리 안내한 다음에 음저 귀엽대요. 음더 귀엽대요. <웃음> <웃음> 아한번보여줘봐아귀엽 <웃음> 너무 귀엽네 아왜왜왜 왜, 왜, 왜. 진짜 의식하지 말라고 또 이런 것도 해가지고 막 헌터팡 님은 혜님 귀여워하시는 거잘 보이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럼 방금 그 타임레스 찍어서 설레는 구간이라고 해주세요 알으셨죠? 아, 응 음, 싫어 싫어 <웃음> 귀엽네 아다 <웃음> <딱 찐다. 웃음> 그러면 이렇게 먹어보자 요 만세기 여기 두고 이 삼치를 같이 해서 먹는 거야 생선교잡이지 초과량 <웃음> 음! 와, 이거 진짜 밥 오네요. 약밥 먹자. 배 아파. <웃음>